안녕하세요. 저 또한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투자금으로는 40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만족하고 살았죠.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테마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을 보면서 진짜 이런 것도 있나 싶었네요. 지금 생각하니 잦은 매매와 테마주를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1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지 말자 수업료를 줬다 생각하였습니다. 그해 년도 폭락장이 왔고 주식은 다시 안 본다고 다짐하였는데 불과 한달 만에 거의 모든 주식이 오르더군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제가 다니는 회사 및 동조업계에 아는 주식을 샀습니다. 2주 만에 17%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내고 참 좋았네요. 100만 원으로는 또테마주를 샀고 그게 둘다 수익이 계속 났었네요. 근데 지수가 폭락하고 매동매매를 하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 테마주를 다시 매매하고 하루의 손실이 200만원 이상씩 이렇다 보니 완전 멘탈 붕괴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러더라구요. 수익 낸 것도 토해내고 대출받아서 투자한 3천만원이 600만원으로 남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스탕론에 손을 댔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이네요. 1,700만원 받아서 지수가 폭락하니 담보 1 4가 되어 반대매매로 지금은 220만원 남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주식은 심리인 것 같은데 20% 이상 떨어지면 정말 못 참고 매도하고 매도하면 그 후에는 상승하고 참, 지난 9개월 동안 잠도 안 오고 회사 일도 안 잡히고 앞으로 5년은 빚만 갚아야겠네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인생이라니 참,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식이라 생각했던 게참 어리석었다고 왜 읽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솔직히 한 종목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반투막은 나더라도 저처럼 90% 손실은 안 나겠죠. 이젠 돈 갚을 길이 막막하지만 매일 주식 본다고 일도 못하고 돈 갚을 길이 막막하네요. 주식 16년 만에 떠납니다. 증권계좌 개설에서부터 HTS 기능까지 참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용피기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초년생 때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주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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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만은 홀가분합니다 참 많이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에라도 빠져나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난 아니다 라고 부정했던 일들이 후회스럽군요 그때 빠져나왔더라면 지금보단 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나마 약간의 장사 미처는 말아하고 갑니다 단타 중타 회이 차트 안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해봤지만 결국 16년간 수익 난건 아들 딸의 증권 계좌로 어릴 때부터 모은 코묻든 돈으로 10년 넘게 사모았으니까 제법 되더군요. 현대미포조선 SK 두 종목에서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계좌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선물로 김치 냉장고 사줬습니다. 16년 동안 주식한 결과 결국 누구나 다 아는 우량주에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묻어두니까 커다란 수익을 주네요. 그나마 원하던 장삼 2천 정도는 챙겼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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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으로 5천만원을 받고 강연도 해봤습니다. 신문에 내 이야기가 곳곳에 실리고 TV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백만원으로 2년만에 15억을 벌었다니 지금은 수시로 돈을 빼고 있지만 당신의 생활비 외에는 하나도 안 빼고 계속 재투자를 했습니다. 15억까지 불린 뒤에 방심매매로 2억 3천만 정도 손실을 보자 13억원 정도 가진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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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나는 대로 재투자를 통해서 볼륨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생각입니다. 나이가 50대에 접어드니 가장 오래되는 부분이 건강입니다. 심장도 안 좋고 눈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전립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최우선을 두고서 여유있게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건강만 문제없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주식은 내게 영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비참함과 낙담을 맛보게 했고, 성공했을 때는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등등 물질적 풍요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주식은 나의 꿈을 아아갔습니다내 인생이 주식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몇 년간은 혼연의 힘을 다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 내 꿈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초기 한번 파산해본 나는 지금도 가끔 파산의 공포감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